신계점이 있는데, 이게 그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, 어... 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안내놓으면 거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. 물이 어,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. 두번째로는 네. 브랜스테드 루리의 정의가 있는데 음. 무슨 빵이름처럼 <웃음> 여기서 사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애고. 어, 똑같다. 네. <웃음> 그리고 연기.